안녕하세요 파비앙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히어로에서 나온 만년필인데 솔직히 이 만년필을 제가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제가 이걸 언제 샀는지도 모를 기억도 안 나는 만년필이에요 이 만년필은 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버린 만년필을 <웃음> 이 히어로 만년필이 제가 예전에 상당히 쓰다가 이게 아마 잉크 흐름이 별로여서였나? 그래서 제가 버렸던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제품명도 모르고 그래서 제품명도 모르고 이걸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구성인지도 몰라요 유일하게 아는건 요 닙이 1위듐 닙이란거밖에 몰라요 1위듐이가적혀있더라고요네 그래서 한번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건 잉크를 채운지가 어제 채워넣었거든요 그래서 잉크 한번 꽉차있어요 일단 그램부터 재보 들어갈게요. 언제나 그러듯이 그램은 약 20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네. 뭐 중국산 만년필 치고는 무거운 편에 속해요. 중국산 만년필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산 만년필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이 브레스 만년필이거든요. 이 브레스 만년필도 리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브레스 만년필이 진짜로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지하동으로 만들어서 져 상당히 무거운 편해서해요요거는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요완 연필은 네. 일단 제 바디는 모르겠어요. 바디도 아마 바디는 알루미늄 지진인 것 같고 일단 뭐 네. 이리든이에다가요상이히 그래도 구이은 잘해놨어요 중국산 만년필 주제. 근데 4년 전에 히어로가 오면 상당히 못 알아주는 회사였죠. 그냥, 뭐, 별거 아닌? 그냥 그런 회사여서. 지금 히어로 하면 그래도 나름 가성비 괜찮은 회사로 손꼽히는데, 4년 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이 없을 때, 한참 돈이 없을 때 그래도 만년필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샀던 만년필도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히어로는 느낌이 그랬어요. 상당히 버러지 회사네. <웃음> 네, 그, 간단하게 말하면 상당히 좀, 조금 짭, 짭을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속평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솔직히 약간 위치가 좀 애매하네. 네, 뭐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잉크는 상당히 잘 나와요. 4년 전거 치고는, 무려 4년 동안 잉크를 안 쓰고 방치해둔 거 치고는 지금 잉크를 넣었는데 상당히 잘 나와요. 물론, 지금, 물론 요 피드 속에 지금 제가 4년동안 방치해둔 갈색 잉크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갈색 잉크가 살짝 나오고 지금 다크... 어... 다크 그레이 색아 다크 그레이란다 갈색이 영어로 뭐였더라 갈색이 영어로 뭐였더라 어쨌든 다크... 약간 다크 갈색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상당히 잉크 흐름이 지금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워낙 버러지같은 워낙 쓰레기 많은 필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리고 이 종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던데 이 종이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진짜 기차서 계속 안 뒤집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어... 사냥 동안 굳어있는 요 잉크에 여기 약간 뭉쳐있는 잉크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뭐라 해야 지 검은... 검은 갈색 느낌으로 살짝 나오긴 하는데 또잉크름이 지금 지금 보면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당히 마감 처리가 잘 되어있어요.